이 가다 보면, 성격 버릴 것 같아. 마무리! 아싸! 1라운드 가져왔어. 열 받아서 때릴 줄 알았는데 안 때리네. 마무리! <웃음> 크 oh, cool. 와, 씨발, 뭐야? 공부 미친 거 아니야, 이거? 아, 네 개. 가불기였어? 야, 씨,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기술이야, 들어 야 와. Cool. <목소리> 마무리! 예스 이겼다 <웃음> 야. 역시 역시 좀 많이 채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삼성 그까이거 그만 올릴 수 있어. 자, 삼성. 삼성 올리고 놀자. 아, 아까 풀때문 너무 빡쳐가지고, 아. 아, 뭐냐. 빡치게 하면 이기는, 이기는 거라던데. 제가 졌어요. 쟤 <웃음> 너무 빡빡치게 하는 방법을 알아. 맞아. 아 그래요 와인 형님도 우리 5 0승 같이 한 개념으로 우리 설명에서 같이 하게요. 풀매. 아씨 이거 온라인에 지금 업적 박빡치하는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. 우리가 짝이자기왜안 돼? 이거. <웃음> 아무리 네, 럭키를 혼을 내주려고 했는데 말이죠. 아, 그랬어요? 그 사람 폴을? 아니, 나를? 하하하. <웃음> 나 말고, 아까 그 폴. 이왕이면 혼내주실 거면 그 폴을 혼내주세요. 나 말고, 나 불쌍하잖아, 나나? 나. 나안 불쌍해요? 그냥. 그냥. <웃음> 안 걸리시롱 마무리 아 나요 아 아니요 다 쉽다고요 나를 나를 펴주러 왔다고 아까 그풀 봤어요 야 그럼 정말 대박이었겠다 어? 어 스승의 스승의 제자 시합에 저격하러 오다니 말이야 선님이 생각이 좀 웃기지 않아요 선님 생각이 좀 웃기다. 에프당, 아? 오, 야, 얘는 안 통하는데? 성공 아닌데 아싸 성공! <목소리> 그러 그렇지 와, 뭐야? 야씨나 그동안 잘못, 잘못 교육 받았어. 예, 나이스 성공. 나 현재 49승 성공. 성공. 자 50승 도전합니다. 50승. 아! 마무리. r 뭐 eh, no, no, n no, n 맞죠? 오 노노노 걸려라! 걸렸다! 나 이거 진짜 몰라 걸렸다! <웃음> 넥스타임! 오예! 형님들 오, 박수 박수! 드디어 딱 절발로 치웠습니다. 50승! 두 번, 두두 번, 두 번, 난것 같은데?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게 통과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이거 재밌는데? 오, 야, 재밌다. 부터 피하는 게 좋아, 아이 형님맵 포부터 피하는 게 좋아요. 보시기에 판단했을 때 그래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으니까. 네. 차게아십 퍼센트 아렘포브 수출하는 캐릭터고 2까지는 드라마 좀뭐 나쁘지 않다는 건가요? 와카차. 음, 2% 3% 까지는 봐주고, 무조건 10%는 키해라. 알겠습니다. 좋은 조은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혹시 철권 하시는 우리 유저 형님들도, 어, 방금 얘기 들으셨잖아요. 어, 10%부터는 약간, 아, 어, <웃음> 법의냄법의 냠법, 향기가 또 느껴지니까, 항상 조심을 어,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I w i l 으흠 e a 아 어? 쟤또 분명히 딱 보니까 그건데? 아, 보니 <웃음> 진짜. <웃음> 아, 간만에 웃었다. 이게 뭐니? 나 아, 맞았다. 대장. 아씨. 지엠 나. 아, <웃음> 아 오, 좋은 인없네 아 씨.. 자꾸 엉땀하고 있다꾸나? 야.. 진짜.. 아.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. 아니. 왜 내가 먼저 썼는데 제게 맞냐고. 뭐나? 아, 진짜 <웃음> 도, 아.. 더 돌아버리겠어.. 진짜.. 아, 이런. 총파한테.. 아기 나도 초보니와.. 아.. 나 진짜.. 씨. 똑같이 해줄게.. 똑같이 해줄게.. <웃음> 진짜.. 아.. 아무리 할지 모르도 저렇게 합니까? 코리아 <웃음> 폴 <웃음> 오, 뭐야? 응. 어 뭐야? 어기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알바? Okay. 마무리. 아. Oh. 오빠. 와우. 어아 방이 추워서 보일러 떼어 잘하셨어요. 알았어 알았어. 이브 지금 그로 연습한다. 그렇야 어떻게 저렇게 많냐? 어 감기 걸리겠어요? 그 정도로 추워? 그럼 문제 있지? 우리 네 그러니까 철권을 15도에 아 온도가 지금 이분 그거 지금 초풍하려고 지금 그래 지금 내말때그랬 마무리 아 뭐라고 아 20도로 맞춰놨어 철근 형이랑 안 맞은